오늘의 그 꺼라 위키, 이거다. 불의 대제 써서, 불의 대제를 죽이는 거. 오늘은 황금 위키 마이아르 스테이크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ere. 아, 이 사람, 나한테 채택될 확률을 잘 아시네. 잘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내가 소환을 시킬 줄 알면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인 것이냐? 나와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 한 명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한 명이 좀 있어줘도 될것 같은데. 아! 아니, 탈출했잖아. 뭐라, 뭐라, 뭐라. 안돼 죽겠어 피해볼까서피또 탈출한다 아아 아. 아, 아깝다 진짜 이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최종 강화까지 할 줄이야 이거는 나의 나의 철학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안돼 나는 깊필 읽고 찌고 데우고 찌고 데우고 를할 거야 아, 설마 그걸로 딜할 생각은 없지 아니죠 아니지 왜 주방장 말을 왜안 듣는 거야 계속 <웃음> 왜 주방장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좋았다. 여기 좋다. 아아.. 아, 식재료가 왜 이렇게 날뛰어. 다이 돌아가세요. 3명 아니면 의미가 없어. 돌진을 써볼까? 차라리. 여러분 요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진짜. 요리하신 분들한테 정말 항상 고마워하십시오아 교감 실패했네. 선생님? 그, 그게 아닌데? 방패랑 브레드제들 모셔야되는데? 선생님은 고객이잖아요. 요리 다될 다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고객님이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아, 하도 요리가 안 나가지고 와 올라오신 건가? 그냥? 가자. 나를 화나게 하지마, 아 아니 방패로 치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참지 못했네 진짜. 요리가 오래 걸리니까 후라이팬으로 때려버렸네 그냥. 그래도 뭐 음식은 나왔으니까 클레임은 없겠지 이제. Boom. Huh? <laughs> I am Melania. Blade of Mickela. <laughs> Thank you, sir. 아! 이게 도대체 뭔거야? i s o n